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팝입니다 오늘은 어, 조금 예민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샘 오취리가 잘못이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 사건의 요지는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인터넷에 관짝소년단이라고 하는 가나의 장례식 춤을 이제 춤에 이제 재밌는 음악을 입혀서 이제 되게 전 세계에 퍼진 그런 어, 영상이 있었대요 근데 한국의 어떤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영상을 보고 아 너무 재밌다 싶어서 자신들이 직접 가나인 듯처럼 분장을 하고 관짝을 이렇게 들고 들고 어, 쇼를 하고 그거를 이제 사진을 찍은 것이 어, 퍼졌는데 그것을 본 가나인 한국의 방송인이기도 한샘 어, 오치리가 인스타그램에 어, 좀 감정적인 글을 남긴 것을 한국 사람들이 보고 어 약간 기분이 언짢아했다는 뭐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과도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고 근데 좀 개인적으로는 저 사람이 왜 사과를 해야 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블랙페이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단순히 어, 피부톤이 어두운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1800년대부터 그 식민지 역사가 굉장히 이제 활발했던 시기에 백인들이 그 흑인들의 얼굴을 빗과서그 사람들처럼 막 분장을 해요 까맣게 그리고 그걸로 이제 쇼를 만들기도 하고 코미디 항상 이제 희화화 시키는 쪽으로 웃기는 쪽으로 그렇게 분장을 해왔던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백인 국가에서 그 누구도 흑인처럼 분장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실 자기만 완전 바보되고 나나 나 그냥 인종주의자임 이렇게 인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큰일나요 그리고 근데 사실 한국에는 흑인 인구가 많지도 않고 그 아프리카 식민지 역사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각이 별로 없는 것도 전 사실 이해는 돼요 왜냐면 저도 외국에서 살기 전까지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사실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외, 외국인 친구들하고 각나라의 자기 나라의 개그, 그, 코미디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의 대표 코미디, 어, 프로그램인 개콘, 개그 콘서트를 막 이렇게 뒤져보고 어떤 거를 보여줘야지 얘들이 다빵 터질까 막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는데 생각보다 그 흑인 분장하는 그, 그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보여주지 못했고 어 아무튼 실패로 끝난 기억이 있는데 2017년도까지에도 우차싸라는 프로그램에서 홍현희 씨가 이런 분장을 하고 나와서 사람들을 웃기려고 했던 어 것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2017년에까지도 이런 게 방, 공중파 방송에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한국에서는 정말 이게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이게 웃겨요 <웃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웃기지도 않고 그냥 어떤 특정 인종들에게 모욕감만 주는 되게, 나, 되게 나쁜 어, 코미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체 왜 하는 겁니까? <웃음> 어떤 것 같은 느낌이냐면, 왜 주위 사람들 중에 농담 너무 좋아해갖고 막 하는데 하나도 안 웃기고, 특정 사람들 막 되게 기분 나쁘게만 하는 그런 농담하는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한테 이 사진이 되게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이 일이 학교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 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도 아닌 중학교도 아닌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행히 이 학교에는 흑인, 흑인 학생이 한 명도 없었나 봐요. 없었었으면 좋겠어요. 음. 아무리 이 아이들이 그 관작소년단이라고 하는 영상이 너무 재밌고 좋고 기, 어, 기발하고 그래서 그걸 따라 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분장을 했다고 한들, 어떤 흑인도, 어떤 흑인도 이천 2020년에 이 사진을 보고 기분이 나쁘지 않을 흑인은 한 명도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가나의 어느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무슨 인터넷에서 갑자기 막 되게 유명해진 무당이 한국 무당이 구수라는 뭐 그런 영상을 보고 그거를 따라해보고자 한복도 입고 근데 얼굴을 하얗게 색칠을 하고 그리고 그 되게 전형적인 동양인을 비하하는 그런 동양인을 따라하는 그 눈짝 찢어진 뭐 그런 제스처를 하고 사진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저 학생들은 그 무당의 굿이 너무너무너무 좋아보여서 너무 재밌어서 기가 막혀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뭐야 안웃기잖아요 어, 그, 뭐, 왜, 저러, 왜 저러는 거야 <웃음>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쌤오치리 그럼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화가 났나 하고 그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거기서 사실 틀린 말 한, 하나도 없어요 어. 그 한국 교육열 치열한 거 사실이고 그렇게 치열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학교에서 했다라는 거. 저... 근데 학생들이 정말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한거 아니고 무지한 거였을 거예요. 이그노런스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이그노런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건 사실상 어느 정도는 용서를 하는 거예요. 어이이 이 학생들이 알아서 그렇게 한게 아니라 몰라서 그렇게 한 거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사과는 사실 쌤 오치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쌤 오치리한테 해야 되는 거고 사실상 이런 것을 학교 행사에서 하게끔 그냥 용납을 해준 학교에도 책임이 없진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쌤 오치리를 다시 공격하기 위해서 뭐 과거에 너도 이렇게 눈 찢는 행위를 하지 않았냐 뭐 그런 그런 뭐 이미지로 막 이렇게 또 퍼뜨리기도 하는데그 사진은. 어, 동양인을 표현하려고 한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못난 얼굴이 이기는 뭐 그런 대회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던데요. 그리고 #tkpop은 대체 무슨 말인지 전통 이해가 안 돼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 부분은 사실 세모 치리가좀더 정확히 설명을 해 줬으면 좋았겠네요.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어, 근데 사실 K팝의 폐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케이팝 어, 팬들도 다 알면서도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무슨 문제인지 저는 정확히 잘 어, 이해가 안 돼요 음.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사건이 뭐 엄청난 뭐 인종차별적 사건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 분명히 인종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다분한 일이었고 서로 백번 천번 조심해서 나쁠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일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이 학생들이 분장을 한 것도 한 것이지만 어, 이거를 문제 삼은 쌤 오치리한테 가해지는 공격도 저는 되게, 어, 충격적이거든요. 이 인종적 사건을 보고 그만하라고 한 사람한테 가나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공격한, 공격적인 사람들을 보는 게좀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외국에서 이 사건을 보면요. 세모치리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똑같은 일이 제가 살고 있는 영국 학교에서 일어났다라면, 어,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었겠지만 만약에 만약에 일어났다라면 흑인뿐만이 아니라 백인, 뭐 동양인 다 힘을 합쳐서 항의 학교에 항의했을 그럴 일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Black Lives Matter를 외치는 그런 시기에 인종적인 사건을 지적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막 강제 추방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조금 음, 걱정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정말 사과를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굴까? 어,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적인 것들이 정말 많이 유명해지고 외국에서 한국이 많이 알려져, 이, 알려지게 되는데 어, 저는 이런 것들까지도 알려질까봐 좀 무서워요 2020년에 흑인분장이 가능한 나라라는 거는 안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